오늘은 브로기아와 갈라디아 그리고 무시아를 거쳐 드로아까지 온 바울 일행이 환상 중에 계시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유럽지경인 마게도냐로 나아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일행은 바울을 비롯하여 신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까지 합세한 형편입니다 <웃음> 이제 본문을 제가 읽고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 일행은 그긴 여행의 여독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쉬지 않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기 위해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개인의 삶에 대한 비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한 분자로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보편교회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에 비전을 가지고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너무 이제 개인주의화되가지고요. 신자들의 삶이. 이 교회 아로서 그 하나님의 비전, 네, 이 비전을 이루는 이들 삶을 어, 이루는 삶을 살기보다는 다 개인적인 뭐 어, 목표가 있어요. 개인적인 꿈이 있고, 어그 그거는 사실은 그옛 사람의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 아로서, 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안에서 은사와 직임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고,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그렇게 지혜도 쓰고, 행해 나가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일이고, 부차적인 일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이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주님 이외에 세상 것을 더 곁들여서 갖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한 분이 우리의 전부이시다 그, 그분 안에서 교통하는 게 얼마나 영광이고 그 사랑을, 그 생명을 힘입은 자들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 건지 알고 살아가는 것이 희, 희, 희, 희, 그 신자로서의 삶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그런 비전이 있어도 자신들의 계획과 성신님의 계획이 엇갈리게 될 때에는 서슴없이 자신들의 계획을 접고 말씀과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 안에서의 한 개인이기도 하고 교회 아로서 한 개인이기도 하고, 또 가정 안에서 한 개인이기도 하고, 그 시대 앞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한 개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한 개인이 그 역할, 위치와 역할이 그렇게 유기적으로 다양하게 얽혀 있는데, 그 안에서 그것들이 다 아름답게 굴러갈, 굴러가서, 하나님의 재창조함을 받은 그런 존재로서의 그 명백한 정체성과 사역을 행해야 돼요 그게 신자에게 그 주어진 책무이고 권리이고 또 특권이기도 한 것이죠 신실한 아, 주의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고 오로지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서 구속사의 진전과 그 완성을 통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힘썼다. 바울 일행이 참 삶의, 그,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 거지만 아주 신자로서의 삶의 모범을 또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신실한 행동은 저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그 신행이 갖는 곳마다 나타나니까 그게 이제 빛으로 드러나가지고 그들의 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순종을 쓰셔서 택하신 자들을 향한 당신의 작정과 그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여 나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써서 또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직장생활을 해 가서 거기서 뭘 얻어 먹어가지고 그 나와서 뭔 일을 하려고 하나의 종교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사회에 들어가면 그 사회 속에 진짜 복음을 받을 자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나? 그게 우리의 주된 목적이다 이말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서 주님과 함께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게, 주님과 교통할 수 있게, 그게 한 게, 그게 사회적인 은사예요. 그 사람이 경제적인 은사가 있든지 뭐 정치적인 은사가 있든지 아니면 과학적인 예술적인 은사가 있든지 그것이 단순히 그그 그 재능 고것만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전을 이루고 그 안에 남은 자들을 불러내고 자신들의 그, 그 주의 백성으로서의 성격을 나타내고 그 진짜 자유를 가진 자 진짜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난 자로서의 그 성격을 그 실행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망과 죄에 얽매여 있던 자들을 풀어가지고 완전히 자유케하셨어요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행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일행이 그 모습을 보인 겁니다. 가는 것마다. 그냥 어떻게 열심히 내가지고 사람 을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공로로 보이려고? 그거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순복해가지고 주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해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자신은 자기의 일을 그 과정 속에서 충실한 거지. 이 과정과정이 아주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뭐 나중에 뭐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신령하게 해주시면 그때 가서 뭐 하지 이게 아니고요 과정 과정이 쌓여서 그 일생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주님이 뭐 봐주시겠지 뭐 그때 뭐 가서 잘하면 되겠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보에 나가는. 거. 지금, 바울 일행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잘안 되는 사람은 여기만 벗어나면 자기 개인의 머리가 돌아가는. 옛날에그 소프트웨어가, 옛사람의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힘있게, 꽤 있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좀 번영을 이루면서 길게 살까. 이것에 그냥 거기에 돌아가고만. 이, 이 자리만 벗어나버리면.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일이 있어서 못 와도 늘 그, 그것에 모아져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누구라도 그걸 다 아는 거지. 예? 그 사람을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 저 사람이 보이로보이로 보이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진실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건지 아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투영해 나아가는 그것을 통하여 오고 오는 시간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도록 역사하는 거지. 이선 선택된 백성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내 행동을 보고 내 말을 보고 내 인생관을 보고 내 인생의 삶의 경영을 보고 빛을 보, 보고 나오는 거죠. 그걸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당시 사회적인 풍습으로 비추어 보면 그야말로 파격적인 사회를 아무 거리낌 없이 구현하면서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의 행보, 어, 사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행보가 어떤 것입니까? 사, 사회에서 이 계층적 로마 사회는 완전히 계층적인 사회예요. 여자하고 아이들은 완전히 사람 취급 못 받고 노예들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적 약자들이 그야말로 그냥 아무 그냥 이제 소비 소 그냥 단순히 소비재로만 존재하는 그런 사회 속에 그런 속에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이 서로 동질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죠. 한 사회를 이루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초대교회 때뭐 이제 백정들 사무엘 무어 그 선교사가 그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뭐 양반들도 나오고 하니까 나중에 양반들이, 아, 우리는 따로 좀 앉, 게 해주시고, 따로 좀 모임을 갖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단호하게 사무엘 무원 목사는 안 된다고 그래. 그래서 결국은 나가게 됐어요, 저들이. 나가게 됐는데, 그, 그들은 억울하지고, 이 백정들이 모이, 아주 저급한 사람들을 사람 대접해주니까, 그런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 그래서, 이, 게 나중에는 이제 다시 하나가 되는데, 이게 이제 백정들만 모인 교회에, 그, 교회당이 불이 나가지고, 있을 곳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도, 양반들도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닫고 회개해요. 그래갖고 이분들을 다시 받아들여서 한, 그게 이제 승동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그 교회가 승동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그, 그들 중에, 그 양반들 중에는 왕족도 있었어요. 근데 그,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장로가 됩니다. 원래 수가 더, 백정들의 수가 더 많으니까, 그 백성, 백정들 중에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장로가 되죠. 먼저 장로가. 근데 그걸 다 불평하지 않고. 이게, 이게, 로마 사회서에서도 아주 파격적인 사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에? 헐벗고 노숙자들, 뭐뭐 뭐 노예들 뭐다 같이 한한 생명 지체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웃음> 거리낌 없이. 그리도로 말미암아 누구나 동서뿐만이 아니라 남북, 그리고 어떤 남녀노소, 지위, 고와 장애나 편견이 없이 그런 나라를 드러내고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 복음이 가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부한 자가, 또 지식이 있는 자, 지식이 없는 자가 하나가 돼. 예. 무슨 뭐 우리가 좀더 똑똑하고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우리끼리 뭐, 뭐 해보자. 이런 생각 절대 갖지 않고요. 오히려 더 섬기는, 그런 위치에서 더 섬기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받았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선교사들이 각, 각 나라에서 상위 5% 안에 들은 그런 인재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제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면 배 타고 뭐 미국에서 한달 반씩. 걸려갖고 막 들어오는 그런, 근데, 보면, 완전히, 이제, 저기, 수묵화. 동양의 수묵화 있죠? 아무 칼라가 없는. 그런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 속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주, 이제, 깨어나게 하는 거죠. 그런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냥, 고작 나 하나 그냥, 예수 믿어서 행복하게 잘 살지, 그런 거 아닙니다. 내 꿈을 이루고, 내, 내, 내 비전을. 그런 일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는, 그건 옛 사람이에요. 세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가. 이 자주장사, 루디아, 이게 염료, 염료, 지금도 저 인도 같은 데 가보면 염료의 일에 일하는 사람. 제일 저급한 사람들, 천민들. 그런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자, 특히 여자 완전. 지난 시간에 바울 일행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순종하기 위해 이제 애를 썼다고 했는데 그것은 마게도니아로 가는 배편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곳으로 가기 위해 적당한 배를 만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적당한 배를 만나게 되죠. 이제 그들은 드로아에서 그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어, 출발을 합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약 250km, 뭐, 직선거리로 아마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서울서 대전이 200km 정도 되니까, 그 조금 더 가는 정도 되는 거죠. 보통 배 타고 3, 4일 걸리는 거리. 250km가 3~4일 걸리면 아주 이제 에, 저기 무슨 역풍이나 뭐 이런 그 풍랑을 만나지 아니 했을 때그 정도 걸리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나벌리까지 가는 나아가는 중간에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사모드라게 섬 말고도 이제 드로아에서 바로 출발하면 오른쪽에 섬 하나 있고 삼호드라게그 오른편에도 또저 왼편에도 또 섬도 있고 그런데 삼호드라게가 아주 그 네아폴리하고 드로아 중간에 딱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네아폴리로 가는 중간에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그런 경, 중간 경유지였습니다. 저들이 탐배는 드로와에서 그것까지 직행을 했어요. 여기서 직행을 했다는 말은 순풍에 뒀단 듯이 이렇게 그 항해를 했다는 표, 묘사입니다. 자연의 모든 법칙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지라 저들이 마게도냐 사람의 그 긴박한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다고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틀만에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빨리 그는 거니까 3,4일 걸릴 걸 이틀만에 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5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3차 전도 여행시에 빌리포에서 들어와러 오는 길이 있었는데 그때는 5일이나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빨리 가는 줄 알겠죠 네아폴리는 오늘날로 따지면 카와라 라고 하는 시에 해당합니다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그, 네아폴리에서 떠나 빌리뽀로 들어갔습니다. 빌리뽀는 네아폴리에서 내륙으로 서북쪽으로 약한 16km 정도 떨어진, 에, 곳에, 에, 에, 있는 것. 여기서 지금 곤장까지가 뭐 10에 한 2km 정도 되는데, 그 조금 음. 더 올라가서 이제 광주 좀못 미쳐가지고 가면 그 정도 한 10, 16km 정도 더 떨어진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빌리뽀는 원래, 그 크레니데스였는데 마게도니아 빌립 2세에 의해 빌립보로 계칭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그리스 위쪽에 보면 북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북마게도냐그 나라 명칭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마게돈 그 <웃음> 그, 아무튼, 그쪽 지역을 전체 옛, 옛날부터 그렇게 마게도냐라고 불렀습니다. 이 빌리뽀는, 아 그, 주전 그 167년에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었고, 주전 146년에 약 20년 지났은 거죠. 대살로니가 수도인 마게도냐의 주가 되었습니다. 설에 의하면 아우구스투스가 이 시저가 안토니스 우 추종자들을 이곳으로 이주,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이 빌리포는 본문대로 보면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습니다. 첫 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마게도냐 네 구역 중에 첫째 구역의 한 도시이라는 설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은 로마 식민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수일간 유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일간이라는 표현은 바울 일행이, 일행이 그곳에 머문 기간 전체를 그,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는데 안식일이 또 닥치게 됐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 안식일의 유대인들의 회집처를 찾았습니다. 아 우리끼리 뭐 주일날 예배드리면 되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전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기, 기, 어떻게 전도할 기회가 되는 기회를 만들어서 어, 전도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특별히 바울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일이 어떻게 전개되어 성취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늘상 그들이 해온 대로의 일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손가불러서 오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늘 하던 대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내신가를 본 거죠. 안식일에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모임에 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복음과 관련해갖고, 복음 증거와 관련해가지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들이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으로 일하는 자들이었지만 할 수만 있으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그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먼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계기로 그 지역에서 복음의 교도보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곳에 이미 이제 구약을 알고 있는 자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지, 그걸 잘 알려주면 오히려 그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 안내해 주는 일이. 아예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지창조부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뭐 그걸 가르치는 건참 어려운,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 <웃음> <웃음> 그런데 이제 그 빌리포 지역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회원이 10명만 되면 회당부터 지었다고 하는데 그 수가 모자란 듯 합니다 10명이 채안 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초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당이 없다고 해서 안 모이는 게 아니라 회당이 없으면 기도초를 그 형성해서 같이 기도하고 형식을 다 갖춘 거죠 하나님 앞에서 회당을 건립할 수 없을 때 모이는 곳이 기도처였는데 그걸 찾은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식민 지배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집회가 불가했기 때문에 그 소수의 유대인들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임을 갖는 곳 은, 앉을 만한 자리를 만들어 놓기도 했고, 때는 울타리를 치,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러, 그래요. 아무튼 그 소수의 유대인들은 성문박 강가에서 그렇게 지폐를 가졌습니다. 그 강의 이름은 강, 강기테스라는 강의라고 합니다. 그 문박 강가에서는, 강가까지는 약한 2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킬로미터면 여기서 뭐 여기 신둔 가기 전 정도 되겠죠. 그 옛날 그 바벨론 포로시의 강가에 앉아서 고국의 성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던 것과 같이. 그런 정서를 가지고 그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했잖아요 시편 137편 그 부분을 한번 앞부분만 조금 읽어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 중에 버드남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해 쉬운 노래 중 하나를 부르, 어, 노래하라 하미로다. 이게 주님이 주신 악기들은, 악기들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쓰는 악기들인데, 이게 이제 음악이니까, 음악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듣기 좋으니까, 이방인들이 그걸 자기네들 앞에서 불러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통탄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나라 없이 쫓겨와가지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 이방인들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해달라고 요구받으니, 얼마나 이게 탄식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을 그 나무에다 걸었다. 차라리 그, 그걸 안한 거예요. 예. 아무튼, 그렇게 저들은 그, 그, 강가에서 그렇게 모여 기, 기도를 해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문박 강가의 기도처에 모여 회집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저들은 동족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개의치 않고 그들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나아가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아주 위험한 일이거든요. 저들의 그 모든 졸립을 근거를 없애는 그런 기, 교리를 가진 종교 아닙니까 그런 그런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가간다는 거는 이게 목숨 내놓고 가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과연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취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그 기도처에 따로 모여 앉아 있는 여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겠는가? 그두 말할 것도 없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복음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말하자면 그 약속된 메시아가 성경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경륜을과 관련된 그 예언의 일들을 다 이루시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리도가 성경대로 죄인들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하는 내용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이게 진짜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약속한 종교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복음이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 복음 외에는 예,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 둘러싸인 사람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 없었으므로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결과를 내실 것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하는 그, 그렇게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 거는 마치 뭐와 같다고 했냐면 시체에다 화장하는 것과 같다고 해요. 시체들과 놀기 위해서 시체들 화장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화장, 꾸며주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일이 아닌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맺기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기 소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게, 이런 일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알아야 돼요. <웃음> 남묘 호랑개교는 <웃음> 그, 그 죽은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그 화장을 이쁘게 <웃음> 해주고 장례를 잘 치러주는 것으로 인정을 받아갖고 전도를 한다대. 예. 전도를 한다대요. 예, 그건 진짜 그야말로 그 주, 시, 죽은 시체에게 그분발내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그 구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소, 소개하고 생명에 그 <웃음> 생명이 닿아서 <웃음> 세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건참 비참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29절을 보면 여기 유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다녀, 다닌다는 바울의 편이 있습니다. 자기가 돌아다니는 것은 이 오직 그 십자가의 지혜만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헬라적인 지혜 아니고요. 유대적인 표적, 그, 그, 그런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좀, 말씀의 내용이 좀 길어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토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은 그리토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토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곳이는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이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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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뭐, 종교 유익을 받으려고, 기독교 유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저들의 그 처참한 상황을 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주, 그 죽은 상태를,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를 알고, 그 비참함을 알고, 그, 그 결과를 알려주고, 오직 주님이 예비하신 그 그리토 안에서 복음을 누리도록. 영생을 누리도록, 의와 평강을 누리도록, 그걸 증거하려고 한 거예요. 그것만 증거했어요. 헬라, 이 사람이 헬라적인 지혜에도 능통한 사람이고, 유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지만, 그런 격식과 형식, 그런 제도, 이런 걸 가지고, 밀어붙여서 사람들한테 종교를 꾸미게 한게 아니고, 헬라적인 지혜로 뭘 저들한테 아부해서 뭐 하려고 한게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지혜만 전했다.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돈이람 저드슨이라고 미얀마 선교사예요. 이 사람이 그20몇 년, 25년 동안 미얀마 선교를 했는데, 그 와서 성교 보고할 때 사람들이 와서 그 얼마나 그그저참 동남아의 그참 어 형편없는 지역에 가가지고 그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들었나 그거 얘기를 들으려고 왔는데 복음을 전했거든요 거기 와서도 복음의 능력만을 나타. 왜 우리 맨날 듣고 있는 그 복음을 얘기하냐? 우리 다른 얘기 듣고 싶다 하니까. 아돈이란 저었스니 복음 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 없고, 복음 이외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게 없다. 그래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게 무슨, 내가 어떤 일을 겪어서 죽을 뻔 했느니, 뭐 어떤 일이 그게 아니에요. 오직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것에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 헛된 것이라는 걸 알아요. 솔로몬이, 그, 솔로몬처럼 지상 최대의 부자가 없어. 이 지구상에, 이 지구 역사상. 근데 그 사람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했잖아요. 그가 하루에, 그 뭐, 먹는 식사량, 그 잔치, 그 뭐, 그가 입은, 그 누린 문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들에, 풀, 풀에 꽃, 그, 만도 못한, 풀, 들에 풀만도 못한 그런 영향. 그걸 알아야 그걸 볼줄 알아야지, 그, 그 눈꺼풀이 복음으로 벗겨진 사람이에요. 여전히 그냥 눈꺼풀이 덮여가지고 세상에 기, 기웃거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있고잘 쓰는 거 어떻게든지 누려보려고. 이게, 이게 생명의 전달자가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빌립보서에 보면 실제로 이 말이 사실임이 그대로 증명. 복음만 증거한 것이 사실. 이건 첫 날부터 복음으로 교제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옥중에서 로마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쓴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1장 5절로 6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으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 또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한, 복음의 예, 예, 이외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그거를 중심 축으로 해서 무슨 교제도 하고는 하는 거지. 맨날 무슨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뭐 정치 얘기, 뭐 경제 얘기. 뭐 재난 얘기, 환경 얘기. 그런 얘기를 해봐야, 이런 중심 축이 없는 얘기는, 그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잖아. 그걸 뭐, 먼저 좀 들었다고 떠들고, 아는 척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알긴 알아야죠. 근데, 늘, 무엇 뭐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는가를 알아야지. 예. 내가 무엇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안에서 신령한 교통을 이루고, 그게 목적이. 그런 걸 하나 관심도 없고, 뭐, 누가 어떻게 되든 말든, 뭘 먹든지 말든지, 뭐, 그런 생각도. 그냥, 코앞에, 그 예. 그러면, 이게 복음 안에서, 교제 안 주님이 나를 복음으로 세우시고, 복음으로 진행시키시고, 복음으로 완성한다. 이런 거를 나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예. 예. 아무튼, 바울은, 이강가의 여자들한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 서신에서, 이빌리 서신에 세상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있다고 하면서 그리토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며 다른 걸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다른 걸 똥과 같이. 여러분들, 본인들이 싼 똥도 냄새나서 싫어가지고 빨리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잖아요. 똥 싸고 나서. 예. 네, 볼일 보고 나서. 근데 그걸, 그,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니까 늘 눈에다 묻히고, 코에다 묻히고, 입에다 묻히고, 손에다 묻히고, 몸에다 바르고 다니고 있는데도 그걸 똥인지 모르고 살아가면, 이거, 이게, 이게 정신병자 아니에요. 신자라고 하는 다 바울이 저 여인들에게 달리 무슨 말씀을 하였겠습니까? 인간적인 저들의 비애를 거론하며 저들과 공감하려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한 세력을 형성하려고 상대적인 위로를 했겠습니까? 어떻게든 지 기독교를 더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아가지고 기독교를 유지하려고 해요. 아니면 현실적인 축복을 빙자하여 저들을 꼬드기는 말을 했겠습니까? 오로지 바울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니다 물론 이제 복음을 거룩한 걸 개한테 줄 필요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 진주를 그 돼지한테 던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 찢어버리거든요 상하게 하거든요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줄 필요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조 물론 이제 주님께서 스자반과 같이 그 유대인들의 그 참상을 보게 하겠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고. 해서 그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받지 않는 자들에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복음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지혜롭게 그러니까 집안에서도요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철족 중에서도 불신자들이 있고 뭐 남편도 불신자일 수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세상 얘기하면 안돼 말을 아껴야지 세상 얘기를 해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해 그냥 같이 그냥 밥 먹고 행복하게 살아가는게 내 배를 채워주니까 열심히 일하니까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쳐다보고 교제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이 없으면 가까운 사람 사이 속에서 그런 빛이 안 드러나면 이 복음을 과연 안다고 말할 수 있나? 이게 늘 우리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항상. 바울은 그 여자들에게 오직 복음을 전하되 어떻게 전하였겠는가? 바울의 말, 말의 지혜로 하지 않니냐고 성신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들, 그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이게 뭐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뭘 하려고 한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고 이렇게 완성하실 것이다. 그리토께서 그 일에 그 수종자로 오셔서 다 분을 보이셨다. 그, 그,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신을 보내셔서 지금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교회 안에서 그 영생을 누리고 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고 살아간다. 그걸 중독하는 거죠. 예. 그게 십자가의 지혜고 그런 걸 그게 그 오직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재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신께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심으로 성신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복음의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러한 성신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전하했을 것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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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신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신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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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디아는 그렇게, 그, 말을 통해서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 구약의 내용을 연계해서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가족이 믿도록 하고, 또 믿는, 이 믿는 자들과 또 새로운, 그 아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 나머지 내용은 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